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곧 이태원 클래스에서 만나요 안녕, 안녕. 텔레토미 친구들 안녕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네가날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음, 음, <웃음> 제가 이제게 가고 싶은 걸못고 가 볼게요. 가 어, 볼게요. 아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절대 배면 안. 아, 근데 <웃음> 는 되게 귀엽고 진짜. 근데 내가 방도를 어느 정 예전에는 다말랬지 예, 데 너무 귀여워. <웃음> 몇 번이었지? 9일1 <웃음> <웃음> 9일1 <야>, <웃음> <두 일을, 웃음> <좀> 빨리 불러주세요. 아, 빨리 마지막 요 어? 어, 다 아, 언제 갖고 그냥. 찾로 갈게요. 가서만요 오케이번에올 할께 e i g 나 네, 감담님 이렇게 하시죠. 이렇게 하면 담 기도. 인간이해요 저... <웃음> 저 이거 뭘로 진짜 하고 있어. <목소리> 진짜 뭐 드라마 처음 도전했는데 <목소리> 이거 너무너무 잘해줬습니다. 우리 이한마디아 어색하다. 안되게니다 네? 뭐 어떻게 이걸 왔냐? 뭐 어떻게? 드라마들 이렇게 잘해주서 나2 m 터 갔다니까 어, <웃음> 이 나이에 이런 감정 오랜만인 것 같다 4월에. 얘기를 딱 작년에 듣는... 4월에 어, 신 이거 하나 끝났는데 1년이 지났어요 <웃음> 아,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고민도 정말 많이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